와우 도착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기내 안에 그래가고막 벌벌 떨었는데 나오자마자 막 날씨가 보여요? 와 대박 지금 한 30도 되는 것 같은데 최고 온도는 아니고요 여기가 10시, 11시여가지고 여기서 우버 타고 갈 거거든요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자 제가 호텔 방으로 가는 길인데요 진짜 호텔 말이 안 되네 이게 수영장이야 저쪽에 바다 바다 보여요 저 바다거든요 그우든키에 우든키 우든 무려 우든키 와 미쳤다 지금 진짜 제 표정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제 표정이 약간 이상태예요 지금 말이 안돼 진짜 말이 안돼와 진짜 장난 아니야 잠깐 가서 볼게요 방 가기 전에 아 진짜 거 뭐, 지나칠 수가 없는데 <웃음> 와 이게 이렇게 수영장 이렇게 딱 지나서 가잖아요 앞에 바다 있어요 보이죠 여 카페야 앞에 여기 산책로 있고 아 여기서 하루만 자기로 한거 진짜 너무 아쉽네 진짜 너무 아쉽다 여기 시사이드 여기 바다 완전 보이는 거기네 틀렸어 끝났다 대박이야 여기 바가 이건 아마 유료겠지 캡슐 머신 뭐 당연히 있고요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? <웃음> 보이세요? 아, 진심? 여기부터 쇼파부터 해갖고 여기 밑에 보면 수영장도 보여요 수영장 보이고 여기 욕실 벤치 있고 와, 혼자 지금 텐션이 미쳤. 지금 케언지 온다운부터 지금 텐션, 지금 잠못잔거 이런 거 필요 없어. 지금 텐션이 미쳤어 지금. 와 대박 사건. 와 이거 그림이야 뭐야. Um, I c o m 일단은 o m a city. Yes, but it, this is different. I know, oh right? m t so m u o s 문 so s s 음, 맛 깔끔하네. 토마토 맛잘 살렸고요. 면발은 어떠냐 볼까? 음, 맛있어. 소리 좀 이렇게 딱 찍어서. 음, 마늘빵 있었으면 좋겠다. 마늘빵. 음, 돈 주고 사 먹는 거면 이런 거 맛은 돼. 진짜 맛있습니다 여행이다? 그렇잖아요 먹고 즐기면서 쉬는 거지 음... 래프팅이 한 시프 다섯 시거든요 끝나고 장 간단하게 보고 와서 저녁 먹으러 갔다가 오늘 하루는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첫날이니까 너무 무리 안 흘려 잘 먹었습니다 음. 지금좀 쉬다가 물놀이 갈때 다시 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지금 물놀이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예, 래프팅, 래프팅을 하러 가는 중인데요 어, 여기서 픽업한 다음에 래프팅한 장소로 이동해서 지금부터 5시간 동안 할 거래요 와 엄청나죠? 다녀올게요 에이 hey.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여섯 명 데리고 간대요 이제 저기 밑에 강이 있는데 저기 밑에 저쪽 밑으로 가서 이제 래프팅 하려나 봐크이 미친 제가 목요일 날 떠났는데 목요일 날 부터 비 오더라고요 와우 좋았어 여기서 래프팅을 할 거예요 이 보트를 타고 재미있 neut터와 e x e e t i i b u y h a a a i w h o Wow! It's <laughs> wow. crazy. So strong water. <coughs> Oh my God, <laughs> my nose. Oh. Yeah. o Yeah. Yeah. y h e a h Yeah. y h e a h e a e e a y h e 이걸로 이제 끝 예! <웃음> 와우 래프팅 다녀왔습니다 래프팅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고요 어, 생각보다 <웃음> 래프팅 1시간 반이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될것 같고 오늘 남은 일정은 그냥 여기 앞에 좀 걸어 보는 거랑 저기 그냥 마켓 가가 지고 술 간단하게 한잔 할 거랑 먹을 거 간단하게 사고 와서 아마 오늘 수영장 9시까지니까 수영장 잠깐 들어갔다가 오늘 일정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와. 아무튼 간에 지금 잠깐 쉬고 저녁 저녁 라이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럼 um, Yeah, on the road. Like diving. Like go to Fraser Island, yeah. something like that, yeah. I want to go there. We stayed there, yeah. k a l i Beach This is a nice place. o you go with the, the Greyhound bus? Uh, no. I uh,